여러분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아는 근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나 생각나는 근육이 있으실 거예요. 그 발의 넘버 원은 승모근. 네, 승모근 왜 이렇게 많이 알게 되셨죠? 네, 늘목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 위에 마치 곰세 마리가 얹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또 어떤 분들은요, 마치 이렇게 귀신 위에서 탁 누르고 있는 것 같이 아프다. 늘 무겁다,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요가, 건강, 힐링에 대한 팁을 드리는 민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늘 목,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 위에 마치 곰세마리가 얹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또 어떤 분들은요 마치 이렇게 귀신 위에서 탁 누르고 있는 것 같이 아프다 늘 무겁다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 네 어깨에서 이렇게 팔로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승부근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승부근은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근육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위쪽, 가운데, 아래, 상, 중, 하로 나눠져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세 개를요 다른 근육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세개 각각의 이 위치와 하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늘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어때요? 목과 어깨 연결되는 이 부분이 너무나 무겁고 아프다고 느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그리고 오래된 분들은 이렇게 목을 타고 머리까지도 아픈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왜 그럴까요 이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위쪽에 승모근을 오늘 다룰 거예요 자이 머리뼈가 있죠 이 뒤쪽에 두개골 여기 이제 후두골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이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목뼈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뒤에 등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위쪽에 승모근은 이렇게 앞으로 오면 쇄골이 있죠? 네, 쇄골의 바깥쪽에 3분의 1 위치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목으로 그리고 쇄골 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붙어 있어요. 자, 쇄골의 바깥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게 되면 어깨가 살짝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약간, 네, 말리는 이 라운드 숄더에도 살짝 이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자세들이 우리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늘 승모근, 특히 위쪽의 승모근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신 거예요. 자, 오늘은요, 위쪽의 승모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자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공이라든가. 네,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오셔서 관심 보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위쪽의 승모근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렇게 뒷머리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과 목이 연결되는 부분 이쪽 부분에 먼저 편안하게 할수 있는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흔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 어깨 아프다고 여기 많이 주무르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열심히 주무르셔도 사실은 크게 효과가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엔 굉장히 두껍게 지방이 쌓여 있는 곳이거든요 자 이제 이 머리에 연결되는 부분을 풀어 볼게요 반대 손 이렇게 머리 쪽에 올려 주시고요 네이 턱이 밀려 나가지 않게 안으로 살짝 당겨 주세요 네 지금 그대로 기울인 쪽을 향해 주시고요 머리가 이렇게 위로 자꾸 밀려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턱 안으로 집어넣고 이마를 1cm 살짝 내려주세요. 네, 그대로 내쉬면서 네, 지금 머리와 이렇게 목에 연결되는 부분이 점점 길어진 상태 느껴보세요. 지금 이 팔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마시면서 돌아오시고요. 한번더 해볼게요. 상태에서 천천히 내쉽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최대한 머리와 목이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긴장된 부분이 잘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마시면서 돌아오세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지금 요 동작 뒤에 다른 동작이 있기 때문에 스킵하지 마세요. 네, 자. 네, 반대의 손으로 이렇게 귀 뒤쪽 잡아주시고요. 네, 기울이고 턱을 안으로 이마 아래로 1cm 네,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어깨 그냥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만 그 위치 유지해 주세요. 너무 이렇게 잡아당겨서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시면서 돌아오시고요. 또한번더 해볼게요. 기울이고. 턱을 살짝 안으로 당기고 이마 아래쪽으로 1cm만 길게 내쉽니다. 어깨 올라가지 않게 살짝만 내려주세요. 이쪽 어깨를 약간만 내리고 있죠? 마시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단계 이 쇄골 바깥쪽에 붙어있는 부분이 쇄골의 바깥쪽 3분의 1 위치라고 되었죠? 네, 요게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네, 같은 쪽 손가락 놨고요 쇄골이 네, 이렇게 파여있는 이 안쪽이 지 여기에 손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 어깨를 향해서 쭉 밀어주세요. 네, 반대쪽 손을 겹쳐주시면 조금 더 시원합니다. 이렇게 쇄골 안쪽을 살짝 손가락을 깊이 집어넣으시고요. 쭉 어깨 뒤를 향해서 밀어주세요. 어깨가 라운드 숄더로 이렇게 말려있는 분들도 여기에 많은 압력이 걸려 있거든요. 이 부분 잘 뒤쪽으로 쭉 편안하게 다시 되돌려 주세요. 승모근의 위쪽 섬유. 네, 또 이렇게 이 바깥쪽 승모근 이 끝까지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더쭉 뒤를 향해서 밀어 주세요. 네. 어, 지금 이쪽이 저는 굉장히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또열 번까지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깨가 말려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이 쇄골 바깥쪽, 이 쇄골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3분의 1 위치 손가락 놓아주시고요. 네, 같은 쪽 손가락 놓으시고요. 천천히 뒤쪽 어깨를 향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손을 같이 겹쳐 놓으시면 조금 더 강하게 쇄골의 약간 안으로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지그시 뒤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쇄골이 바깥쪽에 여기서 이렇게 덮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안쪽을 파고 들었다가 쭉 뒤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 볼게요 쇄골 안쪽을 살짝 이렇게 파듯이 손을 집어 넣으시고요 여기에서 그대로 누르는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뒤쪽 어깨를 향해서 쭉 밀어내주세요. 네, 아주 잘해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동작은 잘못 보셨죠? 이거는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깊은 승모근에 마사지를 할때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동작 해주시면 은요 위쪽에 머리, 목, 그리고 어깨 아주 많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승모근은요 위쪽, 가운데, 아래쪽 이세 군데가 모두 각각의 다른 위치와 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승모근에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정보 나누고요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민정 힐링TV 네, 줄여서 민힐 여러분들 같이 계속 즐겁게